어때? 어때? 나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맛있 보이지? <웃음> 아이고 비둘기야 <웃음> <웃음> 먹자 이번에 해볼 포켓몬은 하하하 파이어로입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파이어로로 디트로 차지와공격 날기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 공중 날기는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큰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구요 니트로드 차지는 돌진하면서 공격을 하는 스킬이에요. 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진입 물건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저는 현재 키의 머리띠 맹공 덤벨 이렇게 두 가지를 고정적으로 가고 있구요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칸은 원하시는 아이템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틀 아이템은 어떤 걸로 가냐? 배틀 아이템. 자 저는 플러스 파워 탈출 버튼 두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만 줘 하나만. 어, 나이스. 나머지 다 먹어. 괜찮아. 아이고, 정루카리어 죽었징 아이고, 이건 너네 손인데. 아이고, <웃음> 좋습니다. 또맹공도매 효과 받아주고요. 그리고 우리 비낌 먹으면 되지라. <웃음> 어허, 좋아. 우리 비들기가 정말 세질 겁니다. 우리 마인맨을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적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 허! 허야! 허하! 허야! 허야! 허야! 허야! 허야! 어, 버려걸러서 자, 이제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다 쌓였을 거예요. 아, 좋아! 뭐야 이게! 아프지 않다! 어이구, 앵그리바드! 너 거기 있으면 죽는데? 어이구, 어이구, 내가 어디 떨어질까? 어이구, 갈게, 안녕! 히어! 쇼! 쇼! 쇼! <웃음> <웃음> 안녕 잘 있어 우리 앵그리 버드는 아주 강력하죠 응 뭔가 빨라지죠 <웃음> 좋아 공중에 떠서 <웃음> 아이고 나이거갈 건데 아 좋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좋아 앵그리 버드 파이어로 좋습니다 얌 좋아 단점이 있지만 진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강력하다는 점. 허이, 허이. 아이고 나안갈 거야. 왜냐면 로토무를 먹어야 되기 때문이지. 하이하, 하이하. 이쪽으로 살짝 위로 가서 피해주고. 어, 마인맨이 빠르군요. 올라가서 내려가서. No. 텅. 오 어떻게 피했어? 오 들어오면 너 죽을 걸. 나. 이렇로 들어갑니다. 하이. 아이고, 죽어버렸어. 공국기로 도망, 공중나기로 도망가버리면 되지롱. 아,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무서워 죽겠어. 아, 위험했어요. 좋습니다. 어, 마인맨이 또 무리하죠. 하, 하, 주공. 마인맨 주공. 어, 이렇게 되면, 어, 뭐, 썬더 치려고 하는 건가? 이, 거는 살짝 기다릴게요. 공중나기가 없으면 저는 좀 약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 아하. 죽어 버렸어. 아이고 루카리오 죽어 버려. 아니, 순덕이가 남아 있단 말인가? 먹어.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먹어야지. 썬더 먹어야지. 그럼 어디가? 썬더 먹어야지. 어, 난 돌아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하이하! 좋아. 콜라고너 들어가면 되지롱. 아이고, 뭐 어떡하라고. 지금 누구를? 이개구라시다시기 <웃음> <웃음> 좋아, 저 집에 갈래요. 저런 루카리오 자식, 좋아, 좋아, 좋아. 다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번이랑 같이 올라갈게요. 자, 하나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연번이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 먹었죠. 자, 꿀 넣고, 자, 바로 이거 섭취합니다. 저 친구들 달려올 건데. 아, 아, 아, 아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너무 가 오! 우후 살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살았다 살았다. <웃음> 어한개 남아봤지요. 어첫어다 첫어작 <웃음> 첫어작 생존력 어마어마하지요. 바이어러가 자 먹을 때 살짝 살짝 들어가다 더더더더더 아, 턱 더더더 아픈데 우리 토끼가 없었어 싸워봤자 저에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들어가서 꼴러차 그냥 꼴러차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이게. 자 이거 먹고 들어가서. 어, 나 그걸로 안갈건데 이쪽으로 갈 건데. 어, 어디 갈까?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제발, 그거 빼줘. 제발, 빼줘. 야! 찾았, 찾 제발! 제발! 제발, 살았다! <웃음> 어, 기분 나쁘지? 어, 나 살았는데. 어, 그거! 우리 토끼, 딴데 갔는데? 어떡하냐, 저거? 아, 그래도 생각보다 잘 컸어. 위에서. 나또 3포인트 또 넣고요. 한 3번 넣은 거 같은데요? 나이스! 우와, 뭐야! 멋있성 자또 포인트 또 넣고 한네번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죠? 여기서 또 포인트 아 저거? 아 괜찮아 무시해 무시해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좋아 우와 우리팀 더 잘해 우리팀 더 잘해 좋아 자아직까지 제가 뭔가 활약이 없죠? 그래서 약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공정 날개가 나오면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이 가능합니다 샷! 아 난데 탈출 버튼 썼어야 됐어 어어어어, 세지. 피하고, 한 대, 두 대. 아이고, 도망 못 가지. 일로와. 좋아. 피하고. 아, 어디가? 이 자식아! 샥! 앵 n 리버 y 이쪽으로? 어이고, 그쪽으로 피하면 어쩔건데나 이쪽으로 갈 건데? 나 이쪽으로 갈 건데? 건데? 어, 나 돌아갈 건데? <웃음> 야, 어때? 어때 나 마이스 보이 마이스 보이 마이스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비둘기야 먹자 아니 생각보다 괜찮죠 정말 앞뒤 생각 안하고 그냥 폭질 밀어넣는 빌드입니다 <웃음> 아니 콤보 맞았는데 반피 사라졌어 일로와 루카리오야 우리 개구락지도 있고 덕이도 있고 아이고 너다 빠져버렸는데 버득할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죽어버렸는데 <웃음> 좋아 척척 척. 일단 올라가서 최대한 버텨요 아이고 아이고 어허 죽어버렸네 죽어버렸네 우리 야옹이가 <웃음> 좋아 이에 예, 백도 갑니다 아니 이럴수가 루카리오는 나의 딜를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어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웃음> 야 내가 지킬게 빨리 순덕이 빨리 때려 <웃음> 이게 바로 앵그리버드다 이 자식아! 어니카미! 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이 자식아! 와 이겼다! 아 구구! 구! 비둘기야 막자! 어 때려봐! 어 때려봐! 이 자식아! 반피 넘게 달았어아오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 안돼! 이겼다! 아 MVP는 비록 못 얻었지만 아 이거 압도적인데 이거?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포인트 차이 나네 76,000? 어 괜찮죠? 자 우선은 요즘에 데미지를 올려주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 정말 괜찮은 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